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와, 여기 잭스 이성이야. 웃는 거 없나? 쎄나, 그냥 이성 붙여버리기? 나도 이성 붙인다. 갑시다. 아, 뭐야. 아니, 알아서 붙는 거였어? 이러면 뜻 빼줘야지. 나와 줄지를 몰랐네요 그러면 연승 안되려나? 해볼망에문앞까지 만듭시다 그냥 이성자잘 돼있어가지고 아까 잭스 이성? 잭스 이성을 제가 발라버립시다 너잘 걸렸다 죽었어 어 만났네요 근데 이거 회피라가지고 안될수도 있긴한데 저는 이거 야소도 야스, 이성이라가지고 보여줘. 10만 더, 아. 야수야한번 돌아서 시킬 듯지 나이스. 그렇지. 어디서 날먹으로 연승을 하려고. 물론 저도 좀 날먹이죠, 지금 이성이 알아서 잘 붙어줘가지고. 세나가 진짜 잘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세나 잘 나오면 삼성 찍고 세나 킬리로한번 써봅시다. 이거는 무리해서 레벨업은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사냥이전율이 좋겠네요 이거는 레이저단을 제가 요즘 많이 갔었는데 그때마다 박았기 때문에 레이저보다는 핑흥가수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라위를 좀 먼저 만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때나 바로 먹고 삼성 붙일 때총검 만들어주기? 카비 갑옷을 먹겠습니다 가시가옷 같은 거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정찰단도 좀 많고 보건 있는 친구가 좀 있었으니까 등 사수 켜주고 1등을 이길 수 있냐가 문젠데 여기는 우세들의 이름 위업세나는 일단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웃음> 세데차크크아 <전후팬들? 웃음> 근데 이건 방패대보다는 그냥 아, 크가 나은가요? 애매하네 뭐야 1등은 할만한데요 이거? 아까 거기가 진짜 됐네요 <웃음> 아 진짜 이것도 너무 아쉽다 여기도 근데 위협 가고 있어서, 그래도 하나 정도 겹친 거는 괜찮은가? 내가 진짜인 걸 보여준다? 위협 세나, 일단 리로 돌리면서, 삼성 붙으면 가고, 안 되면 방패대 세나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라위 좀 만들어주고 싶은데, 해불망은 이미 있잖아. 근데, 삼포 같이 빼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방패대 세나 쪽을 더 고려해볼게요. 지금 APD가들 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아이담맛스 <웃음> <남머스> 좋고. 주 <웃음> 미안하다 세나야 근데 너 어디갔니? 세나가 삼성을 찍힐 줄 알았는데 이거 4에이스로 갈게요 아니 4..특등사수로 갈게요 약간 오락가락 했다 그쵸? 우리 초가스 몇마리 넘긴거 같은데 사실 세나 삼성을 제일 먼저 찍고싶어가지고 어? 한마리? 가자 찍자 까비까비 초박스는 버립시다 이거 앞에 비쓰니까 팔레가면은 그냥 평소브레 알리스타도 좀 많이 넘겼는데 이거는 무조건 라위 만들어줄게요 아 이런짜리 곶꿍 먹을만한거 같은데 곶궁 아니면 가시가곳으로 가겠습니다 아 바로 뺏겼네 가시가곳으로 갈게요 아님 방타자 세나 나와라 근데 레벨업하면 그 알리스타 올릴 것 같아서 우리 피드를 그냥 팔까요? 피드를 판다 이거 뭐 이성 7렙 8렙에서 안 찍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팔게요 세나 삼성만 찍으면 좀 안전하게 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에포는 저거 나중에 알리스타랑 같이 쓰면 방패대도 켜지니까 나이스 이제는 레벨업해서 알리스타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라비 만들고 싶은데 너무 제발 골프 하나 정도는 나와주겠죠? 아니 이거 번 안찍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아 잠시만 템이 템좀 <웃음> 많은 것 같은데? 복구 하나만 그러면 어 우원에다가 총검 후은? 후은 의미 있나? 크게 의미 없는거 방패드.. 아 방파자의 피바 방파자의 총검? 처음에 이거 이온충격기 그냥 주고 아 라비를 그럼 먹어 와야겠네요 솔직히 고마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웃음> 레벨업 가보자 이거 구레까지도갈수 있겠는데요? 심지어 바람 부는 날씨라서 안 나눠주면 되겠다 나중에 레벨업을 해서 방사자 넣어준다?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센거 같아가지고 방패대를 넣긴 했는데 아, 그래도 a p d 러잘 만났다. 아, 이거 소파 걸어주는게더 좋은 거 같은데요. 솔직히 약간 메카 만날 거 같아서 카페 이거 바꿨는데, 아, 근데 세업이 미쳤는데요. 역시 사택 등은 다르다. 응? 미쳤는데? 이 그냥 이대로 그랩쓸게요 굳이 알리스타 찾는 것보다는 삼성세나 살아있네 와 그냥 쏘면은 삭제가 되는데요? <웃음> 너는 가라 내가 세나도 그렇게 많이 빼놨는데 삼성을 못 찍었니? 지금 좀 무서운게 우세 세나.. 우세 이지랑 옷에 드레이븐 이렇게 둘이 있는데 아, 그 친구를 이길 수 있을지 좀 모르겠네요 아지크로공속그 딜로 간다? 일찍도 가볼까요? 지로또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특등사수니까 앞라인 버티면 공격력 계속 올라가서 바람 부는 날씨를 얻는다 <웃음> 근데 지금 너무 <웃음> 방패대 마저 의미 있겠죠 이거? 의미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일단 안나는 고레벨 넣던가 하겠습니다 람머스 삼성도 안 찍힐 것 같은데 위협 빼고 아니면 뭐 피들스틱 이성 정도? 아니면 방패대를 마저 다 올려도 되고 아 어, 근데 람머스 판타가니까 갑자기 한 마리 나와주는데요? 너 찍혀줄 거야? 누누 이성이 좀 거슬리네요 와 누누 엄청 세래너 이거 사전이라서 다행이다 어? 음, 오, 나이스 람머스한테 좀 물어봅시다. 너 삼성 안찍기면나 판다. 좀 마지막 좀 기회는 구레볶까지. 근데 우세들 다 죽었는데요? 이러면 나 1등 아닌가? 그냥 도장이나 먹을까요? 지금 충분히 세니까 그냥 돈 조금 더 채고 다음 턴에 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업하면 딱 깔끔하겠네요. 그리고 람머스. 아니 람머스야 이거 템 맞아? <웃음> 아니 어이가 없네. 넌 나가라. <웃음> 아니 삼성 찍히면 쓰고 안 찍히면 팔려고 여기 템 넣어 줬는데 무슨 <웃음> 아니 내가 탱커하라고 넣어놨지 저는 아웃이야 아웃 이러면 너는 피드스틱 주는 게 좋겠죠? 아이고인수 뭐야 넌 특병사수 아닌데 와 이거 애들 삭제되는 것봐 바람 푸는 날씨까지 들어가서 그냥 한방한 한 방이 묵직합니다 아 이건 1등이다 무조건 1등이죠 레오나 이성 붙으면 레오나 쓸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아 피들 또한칸 내려놓을 걸 그랬네요 그래도 뭐 제가 이기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에코 까다 에코는 좀잘 버티는데요? 와! 아 뭐야 여기 엄청 세잖아? 이래서 이래서 방심을 하면 안돼 내가 황소 모대를 먹은 이유 황소 레오나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갖다 버리고 아닌가? <웃음> 아닌가? 이렇게 1등각을 갖다 버리나요? 일단은 자한테 주고 쓰고 근데 이렇게 질주하라으면 리롤 좀 천천히 질걸 그랬네요 지크 3개 들어간 것치곤 너봉속이좀 느리라? 탑택사를 좀 내릴까요? 어차피 이거 잡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웃음> 아니 에코가 안 들리는데요? 어 뭐야 이 에코? 그러면 이거 11을랑 3일아를 내리는 게 좋을까요? 캉레오나? 누가 자꾸 불러오는게 거슬린다 레오나야 이거 에코좀 죽여줘 그렇지 아 이러면 이긴것 같은데? 아닌가? 죽여 아 레오나가 한건 했다 그렇지 역시 자 이렇게 어, 택등사수 세나삼성으로 1등 했습니다 우후